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당뇨병 병력자가 고기를 먹다가 질식사한 경우 제3항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8년 6.173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사망 전 망인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였던 제2보건진료소 소장 K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 순천 L병원의사가 일치하여 기도 확보가 안되는 상태였다고 기록하였고 시체를 직접 검안한 후 사망원인을 지지사로 판단한 점 병원 도착 전 사망한 점 가족들은 고기를 먹다가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뇨병을 치료하였던 의사 엔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저혈당에 의한 쇼크사로 보기 어렵고 지식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과 내사결과 보고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점 Q 작성의 의료자문 회신과 S작성의 의견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본 적이 없고 피고가 제공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,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음신물 등에 의한 제시사로 보는 것으로 타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